구독자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그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 이거를 읽고 참 마음이 속이 쓰리고 마음이 좀그렇더라고요 허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선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 군대 제대 후 경찰 공부한지 벌써 6년째 공부하는 장수생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뭐, 저도 되게 시험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 경찰 시험 지금부터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2004년에 입직을 했는데 그럼 물론 처음 합격할 때는 되게 빨리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할 때가 제가 98년에 좀 늦게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저기에서 99년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면접에서 몇번 떨어지고 또뭐 공부 못해서 몇번 떨어지고 저도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뭐 시련이 많았는데 뭐 집안에 우한도 덕을 덕을 끌고 뭐 이랬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단 한번 필기 합격도 못 해봤습니다 아참 이건 문제야 진짜 이렇게 되면 이왜 문제냐면은 이 학생을 나무랄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지금 이 친구가 여기 보니까 학원에 댕 댕기고 있나봐요 근데 학원에 갔는데도 필기 합격을 단번도 못했대 자 이거는 진짜 뭐 물론 학생 잘못도 있지만 이거 선생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을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지 우리서 내가 오죽하면 이이 이 학생이 응? 이나 같은 삼류한테 와갖고 응? 응? 와서 진짜 우리 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하소연을 못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길 하나요 진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23년 8월 시험을 끝으로 저 깨끗하게 볼게요 이번 23년. 그러니까 2023년 얘기하겠죠 8월 시험을 끝으로 시험을 치고 이젠 접으려 합니다 참아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게,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시험 접는다는 게 그죠. 6년이나 이 친구가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. 공부할 수 있는 수험 자금도 이젠 다 떨어져 용기와 자신도 없답니다 부모님 뵙기도 면목이 없어 하루쟁이는 학원에서 살고 있어요 하, 참.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막. 그 시험 안 되고 해갖고 노량진에서 그냥 혼자서 고뇌하고, 응? 속상하다고 맨날 술 처먹고 막그 저기 뭐야, 응? 혼자서 술 취해서 확 취해갖고 그 노량진 그 있잖아요, 그 신한은행 그 사거리에 무슨 뭐야, 서앉아 구역 그 계단 같은데 앉아있고 그랬거든요. 속상해갖고 그제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예요. 우연히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형법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듣고 응? 들었고 잠시나마 즐겁게 공부했어요 자이 이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좀 넘었는데 예전에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맨날 저한테는 뭐 응? 무슨 법대를 나, 나오지 않았다 뭐 뭐가 어쩌다 뭐 실력이 없다 맨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뭐 남들 다 하더라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안다는 사람도 나도 뭐 어? 용기 내서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참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어? 자기의 이런 어? 속상한 이런 사, 사정을 사연을 설명해 주니까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어? 나같은 진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진짜 이런 선생님한테 온라인 선생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준게 약간 막 목,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나는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여기또 보니까 이제 또 밑에 볼게요 또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친구가 경찰 채용시험 관련해서 형사법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은 아이 귀찮고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막어그렇더라고요또 응? 좋아요 이런 것도 아무도 안 눌러주고 조회수 해봤자 뭐 다른 선생님들은 막 2천개 3천개 막 이런데 나는 막 어? 10개 20개 뭐이렇더라 그러니까 음, 저기한 선생님이라고 그런지 음, 내 영상은 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좀 여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그래도 나는 또 어, 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이 친구가 이 편지를 보내오면서 나는 많은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가 반드시 어, 내 갖고 있는 모든 이 형법 지식을 통틀어서 예, 한번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학원에 지금 갈돈 뭐야 이 댕길 돈도 지금 다, 다 떨어졌다는데 만약에 떨어지 떨어져 지면 그거 그래도 해 경찰 시험은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아, 안 되면은 내가 강의 여기 업로드 시켜준 거내 것만이라도 충분히 보고 가 그리고 또내거 아니더라도 유명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많더라고 좋은 거 그런 강의 들어도 뭐 보니까 어떤 선생님 뭐 1일 1제 뭐 이런 거올려놓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봐도 돼. 내꺼 봐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어? 공부하면 되지 뭐꼭뭐 뭐 어? 저기 해야되나? 돈 없으면 뭐 공부 못해? 할수 있지 독서실만 댕기면 돼 독서실에서 이어폰 꽂고 공부해 그러면 여기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해야되겠다 열심히 강의 강의 연습해갖고 녹음해갖고 어, 유튜브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에, 사명감이 생기고 의무, 의무감이 생깁니다 이 편지를 보고 어쨌든 뭐 저한테 이런 편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뭐어뭐 어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른 어 구독자님들께도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장난삼아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영상만 올려놓으면 은한 10초도 안 돼서 누가 자꾸 싫어요를 눌러놓더라고 그것도 좀 기분이 언짢은데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탁 하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걸 가지고 오늘 굉장히 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다 어쨌든 어 구독자 여러분 진짜 어이 이선주라는 사람을 어, 온라인 형법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어, 이름은 제가 말씀, 밝힐 수 없습니다 이분이 어,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용기 내셔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 주시고 한거 진짜 평생 잊지 못하는 예 제가 에, 사연이다 예 일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제가 한번 또 에, 영상 제작해서 강의 연습도 많이 하고 내공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뭔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